안녕하십니까?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장구를 착용합시다. 안전장구 착용 후 출입하세요. 안전장구 미착용자는 출입을 금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장구를 착용합시다. 안전장구 착용 후 출입하세요. 안전장구 미착용자는 출입을 금합니다. 담배꽁초를 버리면 아래 세대로 떨어져 불쾌감을 주며 화단에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 담배꽁초를 베란다 창문 밖으로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.